자, 그럼 오늘의 투두를 시작해볼까요? 투두 와, 간만에 하늘이 없어 와, 아니, 천장이 하늘이, 없어, 하늘이 보인다 없대. 와, 나, 나 <웃음> 캠핑장 처음 와봐 우리 미국에서, 미국에서 갔었잖아요 거긴 근데 좀 한국 캠핑장이랑 좀 다른 느낌이야 <웃음> 아, 통... 어, 정상... 거기... 아, 맞아, 정상자 <웃음> 거기는 맞아. 약간 생존에 가까웠지, 뭔가 거기는 태풍장. 진짜 <웃음> 사막에서 생존하려고 하는 <웃음> 것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물에, 물에 바람이 부는데 다 같이 비길 수가 없다 여긴 그보다 훨씬 더 한적하고 좋다 맞아. 와, 진짜 <웃음> 근데 이거는 예약이에요? 비싸요? 미, 안 비싸대요? 네, 그래갖고 저도 어릴 때그 리조트 같은 데를 가족여행으로 갔다가 아버지가 캠핑 쪽으로 진로를 살짝 바꾸셔서 그이후쪽캠핑에 다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 캠핑이 좋지 하면서 <웃음> 어, 멕시코에서 캠핑한 적은 있었어요 왜 쓰고서 캠핑하냐고 있었지? 어, 근데 어땠까? 이런 이런 느낌이었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에 이런 느낌 가깝긴 했었어요 아, 근데 네. 별로 좋은 추억은 아니었어요 <웃음> 네. 렇습니 네. 그래서 오늘 뭐 하나요? <웃음> 네. 오늘 좋은 추억 만드세요 네. 네. 자, 오늘 추드는 어쩌다 놀러간 하루입니다 <웃음> 이거 누가 지었나요? 아, 진짜, <웃음> 아, 진짜 누구, 누구, 누가 지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어쩌다 놀러간 하루요? 너무 <웃음> 어, 어, 어, 어, 어, 저희 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웃음> 스타일이네요, 어. 제목 짓는 게 어쩌다 놀러간 하루 좋네 부제는 뭐예요? Run away Run away <웃음> 도망갈까 <웃음> 캠핑, 부대는 캠핑 10장 네. 다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조실패죠 미션 실패 야, 설마 그래야겠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날아가는 새와 함께 사진 찍기 아이, 설마 <웃음>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비밀스럽게 미션을 받고 한 분씩 저, 저렇게 빨리 나아가기 이유가 있어요 남이 방향으로막 그래야 되는 거 강가에 있는 개구리 찍기 이런 거하거 <웃음> 근데 강이 다 얼어 있고 <웃음> <강가에 웃음> 개구리는 <웃음> 없고 <웃음> 이런 거구나 쉽지 않네 어. 아, 이런 어, 거구나 나한테. 그래, 너 해라 어, 아니요, 저 그거 안 할래 아 이름이 다 적혀있어 아 멤버랑 셀카 찍기만 안 나오면 돼, 이게 제일 어려워 니거 은근히 쉬워 읽어요? 아니, 본인만 보시고요 됐다 아, 맞다, 나안 봤다 하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쉽죠 근데 이거 다 사신 거예요? 빌린 거예요 와, 이부것도 이제 빌리는구나 <웃음> 네 전, 전 너무 쉬울 거 같아 본인만 보시고 카메라에만 보여주세요, 한번 전, 전 너무 쉬울 거 같아 쉽게 내버르둘수 없지 그럼, 방해 <웃음> 그런 말을 왜 했어요? 방해했 방해할 거예요 <웃음> 야안 해줄 거 같은데 아, 하필, 하필 얘여고 아, 아, 아, 네, 아, 그래. 아, 아, 근데, 아, 나... 깜깜한 배경 찍힌다 아, 나, 나 너무 어려운데? 아, 태현 씨야 네, 와 이거 뭐예요? 미니 지미집이 생겼네 그리고 카메라에다 눈시고 다들 미션의 난이도가 어때요? 전 쉬워요 저는 좀 어려워요 나좀 어려운 거 나도 좀, 나도 좀 어려워 저는 너무 쉽겠죠 이 정도쯤이야 어, 뭐 어렵지 않을까? <웃음> 그지다 멤버 한 명이지? 네, 어, 그렇게 그렇구나.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아 다 맞구나? 제가 이 정도면 도대체 나머지 맨불들 어느 정도 어려운 거지? 음. 근데 저는 너무, 너무 되는 이런 쉬워요 거. 오늘 다 촬영 5시간 있잖아요 그 안에 열장을다 그냥 이 사진으로 채울 수 있는 거 같은데 그래. <웃음> 누군데? 그건 못 알려주죠 나만 알려줘, 내가 비밀로 할게 안 되겠다 저 끝에 형, 어머니 이름 알려줘 <웃음> 지금 다 미션들 다 확인하셨죠? 네, 네. 그것만 찍으려고 하시면 들키겠죠? 그죠 네. 아, 그래서 많이 찍는 거구나 아, 들키면 안 돼요? 들켜도 상관은 없는데 뭐야? <웃음> 네 협조로 안 해주게 된 거야. 나도 되게 협조적으로 나아줄수 있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의 둘이 먼저 얘기하고 전 애매해요. 협조 따위야 저는, 저는 넘어지형 손가락 전, 전 넘어지고 있는 휴닝카이 찍기 손가락 깍지를 기라고 손가락 찍기 진짜야? 응 오케이, 야, 협조해 주세요 봐요, 이형 <웃음> 야, 이 형, <웃음> <웃음> 이형 미션 걸리면 안 돼. 너 협조해 준다 했지? 나, 너, 야, 협조해 줄 거야? 네 형, 오케이. 뭐예요? 나 범규 콧대찍기 또지연했다또 <웃음> 치어낸다, 치어낸다. 아, 아. 누가마도 아니야 <웃음> 콧대찍기가 뭐야 저는 협조 안할 거예요, 저는 어, 너도 협조 안할 거야, 내가 넣었을 때난 협조 따윈 안해 끝까지 무표정으로가면히자아있 <웃음> 내가 실패해도 한 명은 <웃음> 실패하겠지? <웃음> 나만, 나만 <웃음> 뭐? 질수 없다고 아, 근데 네, 나 어려운 거 같은데, 아. 아, 네, 어려운 같은데? 아. 카메라를 키시는 방법 아세요? 네, 여기 이거 누르면 돼요 어떻게 어, 뭐야? 뭘눌렀다고요 뭘, 뭐, 뭘, 뭘 누른 거야? 오! 하고 뭐 하면 돼? <웃음> 다시 들어가는 거야 <웃음> 딱 켜졌어요, 그냥 누르면 돼 <웃음> 그럼 이러면 찍혀? <웃음> 와, <우와>, 오케이 <웃음> 우와, 뭐야? 그럼 열기만 하면 찍히는 거예요, 자 바로? 열고 누르셔야죠 어, 그냥 누르는... 한 장만 찍으면 되죠 너무 쉽는데? 안 되는데? 누르는 거 이거, 이거 한번더 누르면 이, 돼 아니, 아니, 아니 찍는 거, 이건가? 찍는 거? 이거 아, 한번더 찍... 눌러야 돼요 그럼 이제 찍혀 그럼 된거 아, 아, 뭐야? 아, 되네 오케이, 한장 날렸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예요? 너무 자신 있나 보다 하나, 하나, 아홉 장 안에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놀러 왔으니까 네 보드 게임이나 제로 게임 이런 거 많이 했었셨죠 네, 알겠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 몸크기 게임은 제로 게임 와, 오. 재밌겠다 그러면 우리 추우니까 더 안쪽에 앉아서 할까요 좋아요 네. 이거 할줄 아는 사람좀좀 알려주세요 이거 이렇게 다섯 명이서 모여 갖고 1, 2거든? 태현이 부터 네, 태현이 네, 부터 자, 4, 손가락 모아요 제로, 제로, 둘 아하 에 제로 제로 o t 제로 제로 z e 와 역시, 제로 네 아, 제제 e 로 해야지 제로 제로 해야지 z e 제로 zero. Say, I got t h a 제로 e r o z 제로 제로 e 제로 와나 되게 들뻔했어. 와나 <웃음> 되게 들라했는데. 제로 셋, 제로 셋. 제로 제 넷, 제로 제로 다섯, 제로 제로 넷, 제로 제로 넷. 아. woo. <웃음> 네 연준영 점이네요. 한번더 하면 돼한번더하번한번더 하면 돼?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한번더한번더한번더 <웃음> 이점이네요 제로 제로 제로 제로 제로 둘 제로 제로 둘야 I got it You got it 오케이, 다시 한다 제로 제로 셋 제로 제로 셋예 제로 제로 셋드 제로 제로 셋예 제로 제로 둘야 제로, 둘 야! 같이, 같이 들어주지 <웃음> 낮은 수에 많이 걸리네 제로, 제로, 넷 제로, 제로, 다섯 아니 제로, 제로, 다섯 아니 <웃음> 나쁜 사람 제로, 제로, 다섯 나쁜 사람 제로, 제로, 다섯 아, 두개될 거예요 제로, 제로, 다섯 와 제로, 제로, 셋 아, 내 달랐는데 방 고양이로 했나? 아, 그 up. Up 제로 제로 넷. 아 <웃음> <웃음> <웃음> 와, >>웃음> <워>. <웃음> <웃음> 에이, 나 이렇게 긴장감 있는 제로 게임 처음 봐. 자, 우리 병균 안 걸릴 거니까 <웃음> 제로 제로 넷 그지? <웃음> 제로 제로 넷 그지? 제로 제로 여섯. 네 여섯이네요. 제로 제로 여섯. 네 여섯이네요. 이걸 이렇게. 나와만 못해 제로, 제로, 제로 이런 제로, 제로, 다섯 오케이! 아, 아 넷, 넷 다섯 오케이! Okay. 아, 아 enfin 넷, 넷, 제로, 제로, 다섯 달팡! 제로, 제로, 다섯 달팡! 왜그냐고 볼인데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제로, 제로, 넷 오, 둘 뻔했네 zero, zero, zero, 제로, 제로, 둘야 제로, 제로, 둘 야 <웃음> 아, 이가1등이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제로 네. <스침> <대로대로> 제로 둘 이야 제로 <웃음> <대로대로> 제로 둘 이야 제로 <웃음> <대로대로> 제로 둘 이야 저태양이좀질라고 제로 제로 둘, 둘, 둘 아, 좀질우리라우리 제로 제로 둘 제로 제로 둘 제로 둘 다섯 넷십 다섯 제로 제로 둘둘아 진짜 질라 질라고 안 되겠다는 의지야 제로 제로 넷 아, 이럴 줄 절대 안될 거야 절대 나야? 네. 어너 어차피 걸릴 일이 없으니까. 제로 제로 여덟. 제로 제로 오. <웃음> <웃음> 네, 그럼 할게요 제로 제로 제로 제로 아 깜짝 제로 제로 아니 좀 제로 제 아니 좀 들라구 <웃음> 왜안 되냐고 어 제로 제로 제로 제로 제로 봤어요 다른 거 제로 제 <웃음> 이미 나는 <나머지> 저렴한 10이었어 제로 <웃음> 제로 <웃음> 4 어? 어? 아니네 반경 2개구나 <웃음> 2개 <그게> 되게 늘어나 제로 제로 2 제로 제로 2왜또 드는데? 제 마음 뭐... 들어야 돼요 제로 제로 4 제로 제로 2 제로 제로 2 바로 가겠습니다 제로 제로 4 야! <웃음> 고마워요 나는 모르겠다 002둘0로 제로 뛰서뛰 자신이 없어아 근데 그냥 데가 여섯 개 아니야 개, 아깝다 둘둘 형이 2, 2 하나 2, 들어가지고 야려 제로 제로 여섯 저넷 할게요 0로 제로 다섯 세로 제로 둘자 제로, 제로, 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 <웃음> 다 <웃음> 엔진이 형, 엔진이 형, 엔진이 형. 자. 어, 어라? <웃음> 엔진이 형왜 <자>, 아, <웃음> <넘>, 넘어가는 넘 거죠? <웃음> 네한번더 할게요 <웃음> <웃음> 네, 한번더 하면 되죠 제로, 제로, 제로 하 <년> <웃음> 어, 어, 어. 아, 었어요 아 <웃음> 멘탈 공격하네 제로 제로 셋 아, 좀 들라고 흔히 들던대로두개 들었으면 됐요 아, 제로 제로 넷 제로 제로 넷 제로 제로 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자, 제제패턴인데 알았어 제로 제로 다섯 제로 제로 다섯 오! <S> oh. <S 0 0제0 0자0 0 0 0자0 0 0 0 오! 부상0 0상0 0데0 0 0요0 0 0 0 0 0 0 0 0 0여오 오, 야, 0경0 0 0 0 0 자, 0 0 0 0 0 0로넷 오케이 오 진짜 좋아0 0 0 0 0 0 자. 0 0 0 0 제로 0 0 0 오윤이만 들어 제로 제로 어오윤이만 들어 <웃음> 저도 <저는> 이런 기분이었어 <웃음> 제로 제로 넷야 <웃음> <웃음> 제로 제로 넷야오 <웃음> <웃음> 태현아, <웃음> 형이 진짜 너 전폭 지지해주고 있는 거야 전폭 지지해주고 있어 내가 다들어졌다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태현이 몇개 맞았어, 지금? 미션 좀 도와줄게요 <웃음> <웃음> 어, 제로 제로 다섯 오몇 점이에요? <웃음> 나 지금 1점 아닌가? 2점인가? 올려 오케이, 다, 다, 거야, 다,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로로로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제로제로 여덟 다 들어 다 들어 아홉 야 아홉 아아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다로어다섯어하나어다 들어 로제어셋오어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다어어어어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제로, 제로, 넷 <웃음> 자, 다 되자, 다 되자, 다 되자 제로, 제로, 여섯 뭐야? 제로, <웃음> 제로, <zero>, 여섯 뭐야? <웃음> <웃음> 최다 <최사> 득수 제로, <웃음> 제로, 넷 이야 태연아이 태현이 1점 만 얻으면 멋있긴다. 된다 자, 갑니다 제로, 제로, 둘. 로 제로, 제로, 오케이, 끝났습니다 <웃음>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너무 날. 나도 갈게. 됐어. <웃음> 이게 뭐하야 <너무, 웃음> 잘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투루. <웃음> <이> 그러면 잘못하면은 진짜 상추에다가 그 쌈장 찍어서 먹고만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게 해줄 거예요. 나같이 일런 뻔뻔한 고글 걸리지 않을까? 어 나도. 제인 <웃음> 아 B로 가기로 했어요. <웃음> 네. <웃음> 저희가 저번에 그게 있어서 다 봤죠.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 전문. <웃음> 와! 오, 야, 아, 와. 봐봐, 역시 와들어갔 <웃음> 다, 다 바꾼 거예요 <웃음> 너, 나 웃는 거 찍는 거구나? <웃음> 야, 오늘 네? 야, 오늘 네? <웃음> 해볼까요? 글램핑장에서는 바베큐가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네. 바베큐. 저희가 두 개의 선택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네. 네. 하나만 골라 복불복으로 바베큐 재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뭐 호주산 소냐 아니면 국내산 소냐 네. 이런 거겠지 뭐. <웃음> 자 그러면 바로 게임 시작해 볼까요? 네. 디디. 네. 자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네. 뭐 이거? 아 AP가 아니네. 이게 왜 있어요? 적포도, 청포도? 난 청포도가 나도 좋아 나도 청포도 좋아 저 청포도가 좋아. 좋아 야, 청포도 주지 하나, 줄. 둘, 셋 청포도. 청포도! 자, 청포도는 숟가락 네? 청포도가 숟가락이에요? 저는 그 아, 다시 아, 이게 청포도랑 적포도 둘중 하나 주는 게 아니고 위, 아래에 있는 거를 골랐고 우리가 조금 아래에 있는 청포도를 골랐잖아요 그럼 네. 저 갖는 그죠? 거, 숟가락을 갖는 거래요 나밥밥 밥 먹을 때도 숟가락 안 쓰는데 나도 <웃음> 젓가락 숟가락 <웃음> 안쓰 <쇼> 아, 근데 국물이 있다 네 네, 네 숟가락 숟가락 어디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샤인머스켓 고를 거 아시고 저렇게 해 놓으신 거 같아 <웃음> 배추도 사다, <사야> 무도사 <웃음> 배추도 사할래 <사야 웃음> 나도 배추도 사할래 <웃음> 잠깐만 너 뭐, 뭐 맛없어 아니, 무도사 너무 심술구조요 <웃음> 무도사 뽑았는데 깍두기 조금 배추 그래, <웃음> <깍두기> <웃음> <줘야> 그러니까 <웃음> 내 말이 <그거 웃음> 나는, 나는, 나는 배추김치가 배추 더, 더 좋은데 나는 김치가 더좋아나 깍두기도 좋아 나둘다 좋긴 해둘다 좋은 배추도 사할까? 둘다 맛있게 익었으면 둘다 맛있어, 둘다맛없 배추도 살까? 배추 더잘 네. 게 좋아. 배추도 살겠습니다. 배추도 사요? 네. 네. 아 깻잎 아, 어난 배추쌈 더 좋아. 난 배추가 더 좋은데? 난 어차피 아, 쌈안 먹어서 아, 괜찮아. 근데 어차피 우리 애들 쌈잘안 먹잖아. 형이랑 저밖에안 먹어요. 배추. 근데 난 차라리 깻잎 먹을 바엔 배추 먹겠어. 다음까보유습니다아둘다 싫은데? 어, 보유해야지. 축구지. 아 근데 뭔가 축구를 뽑을 줄 알고 축구에 아, 이번에 또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림디스크 때 쓰는 게 농구로 하자 농구. 우리 농구하자. 냉동, 포옹을 그래, 했는데 안 좋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농구를 저버릴 수 없어 농구 없애. 농구, 파 네. 네. 예! 농구, 오케이팅 근데 난 버섯도 좋은데 나도 네. 버섯 좋긴 한데 버섯 별, 난 아니야, 소시지 먹어야지 여기 와서 버릴 수 없지 바백질, 소시지 누가, 버섯이야 네. 잠깐 갈까요? 네, 네. 아, 잠깐만 미... 나는 짜장면 나도 아, 짜장이 근데 좋아. 뭔가 느낌상 짬뽕 골라야지 좋은 거 나올 것 같아 나는 짜장면이 좋은데 저짜장면 좋아해요 이거 약간 짬뽕에 국물이 있잖아 그래서 뭔가 국과 관련된 게 나오지 않을까? 저도 짬뽕 할래. 짜장면 뭐... 근데 나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 그러면은 저가 짜장이고 형이 짬뽕이잖아요 가위바위보 그래요, 그게 낫겠다 그리고 아무 그거 없이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짬뽕 네, 짬뽕으로 하겠습니다 짬뽕 네, 짬뽕 아 무슨 짓이에요? 아나 나는 내건막 그냥 이이는 상관 없어. 새우 참지발참지발 안돼 새우 안돼지 안돼요 다시 안돼 이거 나도 새우 잡지 한잡한잡한잡한잡한잡한잡한잡한잡한잡한잡한한잡한잡한한잡한잡한잡한잡한잡한잡한잡한잡한잡한잡한잡한잡이잡한잡한잡한잡한잡한잡한 저니 고기 있잖아 와, 고고 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와 잠시만요, 어, 저한 번만 아, 더 기회를 주세요 우 있어야 돼요 빵이란 말씀 없으셨어요 맞아요, 빵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저, 그거 왜이거한 아, 번만 새우 새우 더 기회를 주세요저 해산물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새우 있어야 돼요 <웃음> 그러면 한번더 해서 <웃음> 새우하고 밑에는 흰카이가 새우 잡아오기 해갖고 네, 좋아요, <웃음> <웃음> 그렇게 <웃음> 할게요, 차라리 <잘하게>. 그렇게 <웃음> 할게요, 차라리 <잘하게. 그렇게 웃음> 다음에 추가 게임으로 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앉아 <웃음> 아, 새우 소금 뿌려 먹으면 대박이야 <웃음> <웃음> 아, 어렵다 단귤이죠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웃음> 난, 난 아무거나 가도 아, 근데 저는 아니, 신귤 할래 나일 끝났어 아 근데... 근데 <웃음> 나는 신, 신귤이 좋아 왜요? 신귤 이뭐지 신귤이요 신 네. 네, 네 와. 나 그렇지. 민아 마사비도 좋아해. 야 그거. 그래 아, 마사비도 상관 없지. 쌈장 쌈장 음식 못 살아 아, 살아. 아 근데 솔직히 그꽝 문제는 좀 아니지 않아요? 꽝 <웃음> 문제는 좀. 얘 지금 새우 너무 좋아해 갖고 이래요. 네 <웃음> <웃음> 새우 일단 추가 문제는 없는데. 아 놔두면 괜찮아. 돼. 아나 해산물 너무 먹고 싶은데. <웃음> <웃음> 괜찮아 우리 봐. 아둘다 싫은데. 아, 겨울, 난 겨울. 겨울이야. 난 겨울. 근데 아웃 서너니까 겨울 가겠습니다 아, 그나 바뀌었어 난추너 많이 타서 여름하고 싶어 근데 추울 때는 옷을 깨입을 수 있지만 여름엔 덥다고 가죽을 벗을 수 없어 <웃음> 아, 그냥 가야 하자난 겨울 <웃음> 안 내면서 <웃음> 거가바 네, 여름, 여름 가자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거 같아 네, 여름이야 여름 야! 파이 야! 야! 여름 파이팅, 여름 파이팅! <웃음> 역시 <야>! 아웃 서너여름이잖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신나죠. 나 히동이 나 히동이. 희동이, 나 히동이 히동이가 짱겨. 야, 나나 히동이 짱이야 이거. 히동이 너무 쉬워. 히동이 진짜, 진짜 희대의 민폐 캐릭터 아니야? 나도 히동이. 야, 겐둘리도 만만치 않아요. 야, 이거. 그냥 히동이 벽잖아. <웃음> 아, 기대는 그냥 둘리랑 훨씬 괴롭히잖아. 고신영이라 하자. 아, 저 좋아. 오케이. 마늘, 만해.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케이. 마늘 는 둘다 싫어. 난 고기 만두. 나도 고기 만두. 난 뮤직뱅크 만두. 그게 진짜, 그것도 말, 맛있지. 그게 진짜 <웃음> 맛있어. <웃음> 그것도 맛있지. 그거 진짜 맛있어. 아 김치 만두도 좋은데. <웃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까지 안 넣은 김치가 있어. <웃음> 나 김치 만두 할래요. 나 김치 없어도. 잠시만요. 돼 잠시만요. 아, 이게 김치 만두는 <웃음> 김치고 고기 만두는 고기 아니야? 자 <웃음> 일단 나하고 태현이. 내 삼겹살이 나오긴 했는데. 뭐, 나하고 태현이 김치 무조건 <웃음> <나하고> 있어야, <웃음> 있어야 <웃음> 돼요. 김치만두로 김치 가죠 어, 김치만두 김치 만드. 하겠습니다 <웃음> 얘네 아래 거에 김치 있는 거야? 설마 <웃음> <웃음> <웃음> 김치, 김치만두로 하겠습니다 <웃음> 와, <웃음> 아, 이형 맞을 어 말했지, 말했지 그 와중에 야, 나 웃고 있다가 얘 찍는 고 <웃음> 와, 큰일 <날> 뻔했다 <웃음> 아, 아, 아. <웃음> 그렇게 필름값 날리는 건지 이거 봤어요? 와, 아니면 <놀람> <이제> 다 알았어. 이발 보이게 오늘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야. <놀람> 아왜왜안 해줘요? 겹쳐달라고요. <웃음> <옆주> <웃음> 다음 문제 은근히 야 내가 말했지 김치 맞다고. 할게요. <놀람> <웃음> 네? 그러니까 선 있는 이어폰이랑 무선 이어폰. 저는 근데 요즘에 무선 이어폰 와이어로 그냥 가거든요. 아 나도 같아요. 있는 거 써. 네 왜냐면 음질 자체가 선 있는 걸못 따. 네 와이어 이어폰 할게. 이거 콩나물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아이 에어팟은 건 콩나물 주는 거야. 그래. 어? <웃음> 그럼 저게 꽝인가? 꽝. 근데 콩나물 먹을 일이 있어? 야 그럼 와이어 이어폰 사자. 와이어 이어폰난 음. 콩나물 와이어 별로 안 좋아. 네 와이어 이어폰이야. 오케이. 예. 야 그게 차라리 그래. 고기 아, 잘됐다. 고기. 야 지금 쌈 쌈말 쌈하고 새우 새우뼈고 다잘 넣었어. <웃음> 번호 없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알겠어. 아 근데 봐봐 전자레인지로 고기를 먹고. 아, 번호가 그렇군요? 있어야지 고기를... 우리가 고기를 이제 눈치채 갖고 대충 번호하면 은 번호 나오지 않을까? 네 어, 번호... 이렇게 빨리 눈치챌까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번호 저희 같아. 게임 진짜 못한다고 완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호하겠습니다 번호요? 진짜 네. 번호가시면요 네, 네, 진짜로 번호 갈 번호 거예요 아, 했다 아, 난 적어도 괜찮아 저것도 위에 괜찮아요. 건 밥이고 아래 거는 라면 라면 여기다 제가 해줄게요 그러니까, 라면 안 먹으면 어떡해? 라면 제가 여기다 해줄게요 우리 <웃음> <왜 이렇게> 생각해요? <웃음> 아니, 라면... <웃음> 라면 안 먹는 게 말이 돼? 원래 끝나고 볶음밥으로 입가심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밥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밥을 돌릴 수 있는 전자레인지 사용권을 드릴게요 네, 네. 다 네. 다 저희 아래 걸로 바꿀게요 <웃음> 당당하네 <웃음> 당하셨어 <웃음> 야, 근데 뭐 라면은 뭐 야, 여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가위가 부 사람 이따가 뛰어갔다 오자 이거 뭐하라고 지 <웃음> 우와, 우와,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 아 이거, 이거 봐요 카메라, 이거 카메라 한번 보여줘요 어. <웃음> 야 <웃음> 연준이 형 <웃음> 연준이 형 <웃음> 쉽지, <웃음> 쉽지 않네요 <웃음> 아, 야, <웃음> <웃음> 이게 결고 쉽지 않네 우와, 연준이 형 대단하다 깐머리 나는 앞머리 있는 게, 게 좋아 저는 앞머리요 나도, 있는, 좋아. 게 좋아. 앞머리 나도 있는 게 좋아 한 명, 잠깐만 깐머리니까 뭔가 깐풍기 이런 거나올라나거 <웃음> 앞머리 뭐 나오는데? <웃음> 그 압도수 이런 거 <웃음> 나올까 봐요? <웃음> 오, <웃음> 어, 진짜야, 진짜야, 이거 압도수, 압도수, 압도수 진짜야, 이거 진짜야 야, 앞도수, <웃음> 앞머리. <웃음> 이거 <진짜니>? <웃음> 앞머리요, 앞머리요 <웃음> 앞머리 <하겠습니다>. 앞머리요, 하 <웃음> 앞머리요 와, 난둘다 파전이가 좋은데 나둘다 좋아해 쌈무 야, 이거 그거다 흰쌀밥, 아니면 닭꼽밥 그래, 쌀이지 아, 근데 내가 오늘 또 바꿔서 나올 거 같은데 에이,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보리할게요 아, 쌀하다 보리, 보리 나 아, 모르겠다, 야흰쌀 봐, 흰쌀봐 그러면 둘이 쌀보리에서 네가 이기면 쌀 하면 그래, 형이 보리로 가자 <웃음> <웃음> 이쪽이 기면 보리인 거지 이쪽이 기면 쌀이고 쌀 잡히면 끝이야 보, 보리? 보, 보리, 보리, 쌀 쌀, <웃음> 쌀로 가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야. 와. 어. 매주 암, 매주 어. 어. 와. 야, 야, 야, 야 밥있어 아, 뭐, 와. 우기밥 있어요, 오늘 전자레인지 거 넣었잖아 딱돌면 되겠다 아, 딱 야, 그렇네 아싸 멤버들이 다 물복 좋아하니까 물복으로 뭐요? 할게, 물복 이야. <웃음> <웃음> 잘 됐다, 잘 됐다 또 아까 몇잔 썼어요, 형? 나리였죠세잔 썼어 아, 진짜 미치겠네 덜로 할게요 흑발, 자, 흑발, 흑발할래요 범삭이야 흑발, 흑발할게요 흑발 흑발 흑발하겠습니다 흑발. 난 흑발이 좋아 흑발이, 흑발이, 흑발이 뭔가 삐이 좋다 흑발할게요 흑발이야 네 아, 아 난둘다 너무, 아, 너무 좋아 상관없는데 난둘다 너무 좋아 고기 찌면서 된장찌개만 줘두두 좋습니다 운동화죠 구두요. 왜요? 편한 게 최고죠 구두야 운동화지 운동화요 형, 형 춤출 때안무레스할때 구두신을 운동하시는데 어? 안무 레슨은 하루에 8시간을 매일 해요 진짜 만족 걸려요 아니, 안무 레슨은 8시간 해요 <웃음> <웃음> 범경 어떡하냐 운동... 운동할래요, 구두할래요 <웃음> 운동화 하자 운동할게요 운동화, 네, 와, 운동화 와, 와. 한우는 중요하지, 한우 중요하지 아, 뭐. 제시랑 가사 야, 야, 근데 오늘 우리 고기는 다잘 걸렸어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고르고 있어요 <웃음> 아. 아, 전, 전 사랑은 은하수 다방 문 앞에서 만나 야, 근데 봐봐 홍차와 내커피를 마시 그래, 야. 사랑은 은하수 다방 문 앞에서 만나잖아 어쨌든 만나는데 사랑은 돌아오는 거였는데 돌아왔냐고 안 돌아왔지, 밑으로 가자 야, 밑에 가자, 야, 밑에 위에 밑에. 거는 드라마 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야, 아니면 마음 편하게 그냥 가위바고 할까? 네, 어, 근데 한내 지금 형이 이기면 은 그러면 다방이에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러면 은하수 다망하다 위에 거잖아 제발 은하수 다안 하자, 그냥 아, 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밑에 밑에 할게요 그래야 내가 후회를 안할것 같아 <웃음> 어, 야, 후라이픽 먼후라이뭐먼 야, <웃음> <웃음> 야, 오케이, 이 냄새를 영어라고요 라면 라면 제가 후라이팬에 끓여줄 수는 있어요 내 냄비 돌려내 <웃음> 내 냄비 돌려내 <웃음> 아니, 근는라면어 없잖아요 라면 후라이팬에끓였어요 아니, 우리 국물 라면 있다니까 라면은 있는데 배너 사용권이 없는 거야 고구마, 아, 고구마, 예, 고구마 고구마 하겠습니다. 고말래 그냥, 그냥 편하게. <봇> 오케이. 아, 아, 와! 나이스. 잘 아, 고른다 우리. <웃음> <웃음> 진짜 잘 나고 있 고구마 좀 고구마. 바베큐 재료를 더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추가 게임을 좋습니다 새우 새우. 새우. 아, 새우 진짜로. 라면 <라메>. 라면 <웃음> 버너, 냄비, 새우 진짜로 버너, 냄비만 진짜. 하자 일명 옛날 용어 맞추기입니다 오, 와. 쉽죠? 좋아, 이건 연준이 형이 힘써줄 거야 옛날 용 유일한 20세기 사람 너 잠깐만, 일로 와봐 <웃음> 그러 90년대 사람이 나올게 없네 그래. 형은 다 주민번호 다 다르잖아 어. <놀람>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넘겨주세요, 다 잠깐만, 문제로.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이거 나나 나 알아 아닌가? 아, 잠깐 역시 20세기야 먼저 반응하는구만 아닌가? <웃음> <웃음> 이거 거꾸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러 그러니까 거꾸로 봐야 돼1717 1771 1 7 1 7 아, 이거 무조건뭐 어떻게 보는 건데, 이거? 아니, 근데 여기 제시문 다 알아요, 이거? 아니, 이걸 썼었어요? 오케이 <웃음> 사랑해 라는 뜻입니다 왜요? 어딜 봐서요? I love you예요? 아우, <웃음> 어, 저 숫자야 이게 뭐야? 다들 예전에 약간 이과 출신의 그 로망이 있었구나 반288 1288 12, 빵처럼 해서 빵88 이렇게 되고 12, 0 하나 빵, 둘88따른게 <웃음> 어떻게 고르죠? 열, 열. 열이 펄펄 오! 연준, 열이 팔팔 덥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아! 역시 명불어전 <웃음> 명불뭐 <명불어정. 웃음> 받으실 거예요? 새우랑 새우부터 받지 않을까? 새우. 우리는 솔직히 해산물 먹어 그다음은 냄비하고 버논 양보 못 산다 더 맞추면 되지 뒤에 문제도 어려운데 일단 냄비부터 얻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냄비부터 할까? 근데 해산물 먼저 얻는 게 어. 근데 그래, 먹는 솔직히 나해산물 없잖아요, 저희 아, 못 먹는데 근데 일단 범규 못 먹으니까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냄비를 하고 싶어? 할까? 새우? 오 범경이 새우하고 네. 다, 다 아, 벙, 아, 벙, 아, 아니, 범경 귀찮으면 냄비 먼저 아, 상관없어. 난 라면은 먹는 데. 근데 돼. 냄비, 새우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 잘, 새우, 새우, 새우. 아, 새우. 새우. <웃음> 웃는 거, <웃음> 거 맞춤 데 <웃음> 웃는 거 맞춤 그냥 말하지, 야 말하지, 새우 하려고 했는데 구파리? 발음을? 아, 빨리 구파리! 굿파 아홉 b y e g 리 o d b y e 세게 o d b 이 e Goodbye. Goodbye. Goodbye. 굿 o 이굿 b 이 e g o o d b 안녕 Goodbye. g o o d b y 굿 g 이 o d b y e Goodbye. g o o d b y 문제 o o d b y e g o 어, 영원히 영원히 사... 사랑해 이것도 좀 세게 볼까? 486 영원히... <웃음> 영원히 <웃음> 사랑해 난 뜻입니다 정답 번호예요 왜 저게 영원히 사랑한대요? 영원히까진 알겠는데 사랑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 아, 아 비밀번호 아, 486 비밀 여콜, 베이비 베이비 486천아주 맞나? 그거는 <웃음> <웃음> 그 유난한 면이 비밀번호 그러니까, 다팔려 아, 말하는 그쵸? 거 아니에요? 아, 왔다 왔다 왔다. 아, 이게 아, 사랑이란 뜻이. 아, 맞아. 형 아까 뭐 했어? <웃음> 형, 뭐 아까 네. 뭐 했죠? 번호, 번호. 번호 하겠습니다. 번호요? 오케이, 이제 먹으러 예, 가자. 라면 먹을수있는 거지, 이 정도면. 네. 네. 하고 다음엔 그 다음, 뭐, 다음, 다음. 무슨 이용권 있잖아. 아, 상추쌈, 상추쌈. 그게 번호야. 아, 그게 번호요? 오케이, 오케이. 봐봐. 이렇게 어떻게든 다 준다니까. 505가 뭐냐? SOS.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SOS. 와! 어,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자전이 이거는 유명하지 이거는 초등학교 <웃음> 때 것도 했었어 <웃음> 아, 완전, 완전, 연준, 완전, 연준, 완전 연준, 완전 알지? 역시 이0세기사람이다 자, 야, 버섯이야, 음, 비밀인 거아니 상관없어요 국기가 네? 많으니까 뭐, 버섯을 할까요? 버섯 다 그래요? 할게요 여러분, 중요한 걸... 이... 네, 저, 뭐죠? 뭘로 드실 거예요 뭘로 <웃음> 드실 거예요 야, 젓가락! 젓가락! <웃음> <웃음> <미쳐나> 젓 <젓가락>. <웃음> 이거 빨리 맞추자, 야 이거 마지막 문제입니다 야, 이거 못 맞추면 숟가락으로 먹게 생겼다 저걸로 먹자 문제, 어, 주세요 흠좀 무서운데? 맞죠? 봉이. 조금도 없다 <웃음> 아, 이거 흠, 이건 좀 무서운데, 이거 맞죠? 어? 와저 이거 알아요 와! 저 이거 알아요 저 이건... 이건 지금도 인터넷 용어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음, 음, 이런 거쓰는구나 이거는 젓가락이요 이거는 최근에도 많이 쓰는데 <웃음> 혹시 더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뭐가 있으세요? 저기못 먹을 거 같은데 딱히 어, 젓가, 일단 젓가락으로 하겠습니다 네 좀. 아, 안 된다 이 <웃음> 바로 밥 먹으러 가볼까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밥 먹으러 밥밥 가볼까요 쭈쭈 예이, 니다 안녕하세요, 전 대박이다 저도 제형, 저도. 세님이 많이 먹어 내 이름이 뭐라고? 제 이름이야 <웃음> <웃음> 오 엔젤로 데뷔라는 소절 자이 정도 찍었는데 한장못 찍었을까 봐요 <웃음> 생각보다 안 넘어서. 표정이 봐, 표정이 옆으로 빼,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빼서 빼. 고객면이랑 같이 고기를 <웃음> 먹는 것 <거 웃음> 자체가 좀 이상한 것 <웃음> <거> 같긴 해요. <웃음> 이게 뭐예요? 한번 반론해보세요. <웃음> 태현씨, 제가 오늘 카메라. 아니, 안 마셨어요, 오늘. <웃음> <웃음> 진짜. 깜짝 <웃음> 맛있다. <웃음> <웃음>